데이터 집계 1 피벗테이블 활용 데이터 집계가 뭐예요 뭘더 하고 더 했더니 얼마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합 합산이 얼마 합계가 얼마 하고 좀 다르다 할때왜 그러냐면 항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최소한 뭐두개세개 개 있을 때 a라는 거를 다 모으고 b라는 걸 모으고 c라는 걸 모아 봤더니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집계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한 데이터를 월말에 분석하면. 항목을 뭘로 구성을 해서 집계를 할까요? 이런 말이에요. 주로 뭘 보겠어요? 여러 가지 제품을 팔았으니까. 그 제품 별로 보겠죠? 제품 별로 A, B, C, D e 제품별로 A는 몇 개, B는 몇 개, C는 몇개 그래서 합쳐보니 전체가 몇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작위로 A도 C도 그냥 다 모아놓고 막 세는 게 아니라 A를 먼저 모아서 A만 따로 모아놓고 B 모아, 모아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합산해 보니까 10개, 20개, 30개인데 합쳐보면 그리스 60개입니다 이런 구조로 보겠다 이게 집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피벗 테이블이다 그런 거를 매우 빨리 할수 있다 한 번만 배워놓으면 이것도 매우 쉬워요 이것도 그냥 자동 푸드 믹스 푸드 프로세스, 자동 믹서 같은, 거, 자동 반죽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엑셀의 달인이 아니더라도 피버 테이블 사용은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피버 테이블 아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아이콘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볼 거예요. 데이터 아까 로데이터 데이터 열고 아까 강남 일매장 라면 해가지고 필터 걸었던 게 여기 있어요 558개 강남 일매장 라면을 필터 걸었더니 이 558개가 있었다 이걸 그대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컨트롤 A를 해보세요 자이표 안에서 아무데나 한, 하나만 클릭하고 컨트롤 A를 하면은 밑에가 맨 밑에 가서 보세요. 맨 밑에 가서 보면 컨트롤 A를 하면 어디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는지 알수 알, 알 있겠죠? 연결된 데이터를 모두 다 선택해요. 피버 테이블을 한번 여기서 걸면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하면 은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게 아까 우리가 컨트롤 A 했던 그거를 선택을 해줘요. 알겠죠? 믿고 해도 돼.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에 할 건지 기존 워크시트의 특정 셀에다가 시작을 할 건지 하는데 여러분들은 당분간 새 워크시트에 무조건 그러니까 특별히 피벗테이블 하려고 뭘 체크할 게 별거 없어 바로 확인 누르면 끝나 이렇게 그러면 피벗테이블이 들어있는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져요 시트 이름을 피벗이라고 밑에 써놔 헷갈리지 않게 피벗이라고 해보세요 해놓고 이 맨땅에 맨 종이를 누를 때는 피벗테이블 아니고 그 안에 이 조그만 표가 있는데 이 표가 피벗테이블인 거예요 클릭했을 때 피벗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메뉴 탭에 보면 피벗테이블 도구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뭐가 있죠? 핑크색에 두 개의 탭이 생겨요. 옵션과 디자인의 탭이 생긴데 여기 누르면 없어졌다가 여기를 클릭할 때 나와. 그중에 필드 목록이라는 거 보세요. 필드 목록. 필드 목록이 뭐냐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누르면 뭔가 사라지죠? 없어졌어요. 이게 다시 눌러서 불을 켜면 이게 나와. 그래서 이게 필드 목록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뭔가 할수 있어요. 자, 내가 만든 이 표에 필드 명들 이 있죠? 메뉴에 있던 제목들. 그게 피벗 테이블에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이라고 나왔죠 필드 선택 이 하나하나가 필드라고 그랬죠 A열 B열 그각 열의 맨 위줄에 있는 제목들이 필드명이라고 한다고 그필드의 이름들이 나온 거예요 번호필드 영업점 코드필드 영업점 명 필드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영업점별로 서초 매장 강남 매장 뭐 동장 매장별로 몇 개씩 팔았는지를 알고 싶어 할때 영업점명을 행 레이블이라는 데로끄집어세요 여기서 그냥 체크를 하면 바로 행 레이블로 행갈 거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마우스로 집어서 왼쪽 버튼 누르고 끄집어 오면 행 레이블이라는 곳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그때 행 레이블 하고 레이블은 뭐예요 제목이에요 행의 제목이란 뜻이 죠 제목들이 행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거 예요행 방향으로 제목이 나오니까 이렇게 강남 일매장부터 뭐가 이렇게 뜨죠 이게 뭐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죠 똑같은 놈이죠 이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보세요 여기 리스트만 여기서부터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0표 살펴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든 리스트 옆에다가 갖다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지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놈이 여기 갖다 붙게 돼요 자, 피버 테이블에서 만든 리스트랑 우리가 아까 중복된 항목 제거 이걸 통해서 만들었던 리스트랑 똑같은 애가 여기 나와 피버 테이블은 리스트부터 만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 영업점 명을 집어넣으니까 영업점 명에 들어 있는 영업점 필드에 있는 항목들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바로 순식간에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가지고 뭘 합산할 건지 합산할 집계할 데이터가 뭐냐 여기 수량 있죠 수량을 시그마 값으로 옮기세요. 자 시그마 값 여기에 시그마가 썸이라는 뜻이에요. 집계할 곳으로 옮겨라. 수량을 갖다가 가져왔다. 그러면 전체 수량 자 여기서 이걸 누른거에요 천단이 전체 수량이 92111개야 이 92111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강남 일매장에 4809개 이런식으로 각 매장별로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전체 합치면 이런, 이게 런이 집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집계라는거예요이 92111이라는 숫자는 여기 나와있는 수량 전체 합산이에요 여기서 해보세요 컨트롤 쉽고 화살표 아래로 쭉 하면 밑에 보여요 92111 이거죠 이 전체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92111이고 전체 로데이터에서 봤을 때 92111인데 9이1 1로 전체 합계는 쉽게 알수 있어요. 쉽게 알수 있는데 그게 각 항목별로 어떻게 되냐를 피벗 테이블에서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 걸어오고 강남 매장 필터 건 다음에 합산 넣었다 적어놓고 강남 이 매장 필터 걸어서 이런 걸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거기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란 말피벗 테이블로 다한 방에 할수 있기 때문에 자또 다른 거 영업점명을 빼요 빼고 상품명을 집어넣고 행내이블의 상품명 해 보세요 행 네이블에 상품명을 집어 넣었더니 개수가 많죠? 65개예요 이거 65개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다가 해 보세요 여기다가 붙여보면 상품명 옆에 똑같이 붙여 똑같은 애가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렵게 아까 뭐 복사하고 붙이고 뭐 종목대나 제거 했는데 피벗 테이블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이 리스트를 똑같은 리스트를 만들어요 알겠죠? 뭐 여러분이 굳이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알면 돼 자, 그래서 어떤 필드를 레이블에다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으로 리스트 만들고 집계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구이 111이죠. 합계는 전체 합계는 해봤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썸할 대상이 여기는 딸랑 수량이지만 나중에 이게 매출액일 수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개의 숫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각각 순식간에 합산을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능을 자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건 각각 한 번씩 if가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이거는 if가. 각 상품명 별로 어떤 제품이 if, if, if 한 거고, if를 두번 걸면 어떻게 돼? 영업점명을 하나 더 땡겨보세요. 이렇게. 핵네이블에 영업점을 더 땡겨. 봐 핵네이블이 이렇게 영업점 위에 있고 그 밑에 상품명이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해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강남 일매장에서 4,809개가 토탈 팔렸는데 그 4,809개가 각 제품별로는 또 집계를 하면 이렇게, 이렇다 이거야. 2단계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라면 봤죠? 강남일매장 필터 두번 걸어 가지고 강남일매장에 라면이 일회일에 팔린 거를 합산해 보니까 558개 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558개가 여기 보면 피버에서 보면 558개 보이죠? 반대로 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 위아래를 바꿔 보세요 상품명이 먼저 나오고 영업증이 뒤에 나오죠 감식초가 전체 1900개가 팔렸는데 매장별로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잘 띄는데 중간중간에 없는 빠져버린 게 있죠 고추 A-001 같은 경우는 팔린 매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매장 아예 안 나오죠 데이터가 없으면 리스트에 안 보여주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없는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빠져 있잖아요 없으면 아예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도 0이라고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놓고 오른쪽 버튼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필드 설정 이쪽 핵 레이블에 아무 칸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때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고 여기 레이아웃 및 인쇄라는 데 레이아웃에서 데이터가 없는 항목 표시 이렇게 눌러보세요. 하면 은 이렇게 뻥뻥 뚫려있는 빈칸 있죠? 빈칸에 있는 애들도 리스트는 똑같이 반복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랑 또 하나 볼게요. 이 영업점을 열 레이블로 바꿔보세요. 열 레이블. 이렇게 한 거예요. 영업점은 열 레이블. 열 방향으로 제목이 나오게 이렇게 한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남일면장 이렇게 돼 있죠? 행 레이블. 상품명은 행 방향으로 행의 제목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훨씬 보기 좋은 방법이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보는 게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죠? 이걸 큰 종이에 인쇄하면 그냥 한눈에 쭉볼수 있어. 어디서 뭐가 안 팔리는지 몇개팔리는지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항목을 갖고 볼 때는 이렇게 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갓필드 설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강남 일매장 빼고 감식초 A-001 이것만 보고 할게요 92111이 있는데 여기 집어넣어 있는 필드에 기본이 합계로 되어 있어요 합계 그러면 감식초 A-001을 썸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합계를 해서 92111이 나오는 거고 수량을 한번 더 땡겨 보세요 수량을 한번 더 넣어 수량 2가 있죠 얘를 갖다 놓고 여기 여기를 클릭해서 갓필드 설정하고 눌러보세요 갓필드 설정 갓필드 설정 이런거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가필드 설정이 나와요. 어느 쪽을 쓰든 여기서 하든 어느 가필드 설정을 누르면 현재 이 숫자를 집계하는 방식이 썸을 하는 거다 돼 있어요. 디폴트가 썸이에요. 근데 썸을 하지 않고 개수로 바꿔 보세요. 개수. 개수라고 돼 있는 걸해 보면 다른 숫자가 나오죠? 개수. 감식초 A-001이 그 데이터가 몇번 나왔냐 이 말이에요. 몇개 팔렸냐가 아니라 몇 줄이 있었냐. 감식초가 몇줄이 있었냐. 전체는 3642줄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3642개 줄이 있었죠. 한줄한 한 줄이 거래 건수인데 몇, 몇 번을 팔았냐인데 몇 사람이 사갔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식초 A-가 90번 팔았다. 1900개를 팔았는데 90명이 사갔는데 1900개를 사갔다 이 말이에요. 개수라는 말이 이한줄한 한 줄이 몇줄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줄수를 의미한다고 정확하게 이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수가그 의미예요 그러면 한 번에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몇 개씩 사갔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지? 1900개를 90명이 사갔으면 이렇게 나눠보면 알죠 1900개 나누기 90명이 21개 평균 21개를 사간 거야 한번살 때마다 한번팔 때마다 21개씩 사갔다 이 평균 값은 또 어떻게 구하냐 또 수량을 땡겨와요 땡겨와서 이때는 갓필드의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봐 그러면 그게 여기 한 방에 나와게얘 나누기 이게 이건데 그거를 한 번에 저렇게 계산해준다고 21.1개 이렇게 된 거야 Some Average Count죠 Some Average Count를 여기서 나중에 다 계산할 수 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면 옵션이 있고 디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 보고서 레이아웃 이걸 좀 바꿔 볼 거예요. 이렇게 2단계로 돼 있는데 강남 일매장과 감시초가 있어요. 강남 일매장, 감시초가 있는데 A열에 두 개가 포개져 있어요. 이렇게 포개져 있어서 이름이 압축형이야. 압축 형식으로 표시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압축 형식이라고요. 디폴트가 압축 형식인데 이걸 A, B로 나눠 보고 싶어 매장과 감시초 그때 하는 게 개요예요. 개요 형식으로 하면은 A열, B열로 매장 이름과 영업장명과 상품명으로 구분이 되죠? 이게 개요 형식이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한다?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를 이아웃 들어가서 압축이냐 개요냐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강남 일매장에서 전체가 4천 강남 일매장이 4,809개. 개별적으로 제품별로 이러이러다 할때요거를 부분합이라고 그래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이건 뭐예요? 총합계라는 게 있고 총합계가 있고 중간중간에 매장별로 이거를 부분합이라고 그래요. 부분합. 이 부분합을 표시를 안 하게 하면 없어져요. 기본은 위에 표시하는 게 되는데 그룹 상단, 이걸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룹이죠. 그룹이 있고 그룹 상단에 표시하는 게 편한데 굳이 하단에 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 빠지고 밑에 줄이 하나 더 생겨요. 강남일매장 요약이라는 별도의 줄이 생기면서 하단에 부분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추장스럽죠. 기본적으로는 상단에 표시하게 돼 있어. 상단에 표시해야 한 줄을 굳이 낭비를 안 하죠. 알겠어요? 부분합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중에 테이블 형식이란 게 있어요. 테이블 이걸 눌러 보세요. 테이블 형식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나? 자, 상품명과 영업점 사이에 한줄 간격이 있었는데 간격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게 테이블 형식의 특징이고 테이블 형식은 그래서 상단에 부분합이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표시하면 하단에 별도의 줄이 따로 생겨야 돼요. 그러고 있죠? 부분합 표시 안 하면은 없어지지만 부분합 표시를 하면 무조건 아래쪽에 나오는 거예요. 아, 알겠죠? 하단에 표시한다. 그 차이가 크고 레이아웃 중에 특이한 게 항목 레이블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강남 일매장인데 계속 강남 일매장 옆에다가 옆에 줄이 계속 또 표시가 또 돼. 개요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압축 형태만 그게 불가능하죠. 압축 형태는 그게 나올 수 없는데 개요나 테이블 형식일 때는 저 매장 이름을 반복을 할, 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테이블 형식의 부분화 표시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항목 레이블을 하도록 해 보세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이고 모든 항목 레이블 반복하면서 부분화 표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한줄한 한 줄이 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어버려요 이줄 하나하나가 이해돼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씩을 어디다 카피해서 붙여서 써먹을 수가 있게 되죠 강남 일매장에서 크림치즈 C-031이 69개가 팔렸습니다 이걸 통째로 카피해 가지고 어디다 붙였을 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체가 데이터가 돼서 이걸 업무에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바꿔보세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처음에 있던 거를 테이블 형식으로 하고 모든 항목 반복하고 부분합을 표시 안 하는 거 그거 세 번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압축 형식으로 표시하고 부분합 표시를 상단에 하면 돼 이게 디폴트예요 이걸로 왔다 갔다 해보는 거몇 번만 해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걸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